밥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 혼자 홍밥 홍밥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어머님이 주신 유기농 채소 어머님이 주신 생선 이것또 <웃음> 어머님이 주신 이게 예, 마늘쫑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만든 뼈루치 제가 우리 스텝 밥을 차려줄 때좀 뭔가 전혀 그렇진 않지만 정갈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이런 것도 맞춰서 극수저 세트도 넣고 반찬도 밥도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담아 줄까 라고 고민하면서 물론 옛날엔 안 그랬지만 점점 어,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려고 노력을 해요 뭔가 누군가에게 대우받는다고 느낄 때 자기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어,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스텝 밖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고 지낼지 모르겠지만 집에 왔을 때는 우리 집에서는 vip 대접을 해주고 싶어서 음밥 먹을 때만이라도 뭔가 잘 꾸며주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음 여기서 얻은 에너지로 더 활기차게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 보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마음은 그렇답니다. 지금 땅콩이가 저 멀리서 먹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땅콩이를 자주 묶어놔요. 원래는 자유분방하게 살던 아이인데 그 소변을 여기저기 싸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게 습관을 좀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에는 침대에서도 많이 잤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올라오거든요 예려가라면 음, 저렇게 울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절대 침대에서 자지 못하게 해요 잘 때도 우리 옆에다가 묶어 놓고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저번에 방글이랑 생글이랑 마트를 갔거든요 마트를 갔는데 가그러더라고요그 비피더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유산균제 유산균요거트 그 뭐라고 해요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담았어요 담았더니 거기 쾌변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쾌변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설명을 해줄 때 한음 한음 설명을 하게 해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쾌는 어 즐겁다는 뜻이야 즐거울 쾌 신나고 즐거운 거고 변은 응아야 어, 그래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어 신나게 응아를 싸는 거라고 야 제가 <웃음> 설명을 하고 또 그게 이상한 생각못 했거든요. 아, 조금 방글이한테 어 신나게 응아를 싸는 거야? 했더니 방글이가 에? 아, 신나게 동사하는건좀 그렇다? 그러더니 그냥 덩이 잘 나오는 음료수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민망해서 마트에서 진짜 빵 터져서 진짜 웃었어요. 저보다 안그레가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깜찍해라. 어, 너무 이쁘시네요. 음. 어, 빠지네? 아 어, 눌러야 돼. 어, 눌렀는데? 어, 꾹 눌렀어. 딱 소리가 났어. 어? 저기 인형 파나봐. 응? 인형 파나봐, 저기. 인형 바로 가자.